두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형님이 1 7억이시고 제가 1 6아 16? 16이 만든 1 8억 번. 공연 준비는 어떻게 잘되가시는 <웃음> 3위 피아니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이준석 최종 일위를차지했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이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는데요 1시간 안에 포인트 곡을 완성하기 가 필요한 상황에 급하게 연주를 준비했었때 있으신지 이렇게 급한 적은 없죠? <웃음> <어떻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가 그 대신 쿨도 연주하는 건 저희도 좀 너무 양심이 없으니까 처음만 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아 뭐야? 아 <웃음> <웃음> <웃음> 제가 리듬이 좋지 못한 표현. 아시는 곡이세요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듣는지도 네, 응. 랐어요 근데 왜 카푸치네인데? 이제 카푸치노 드셔놓고 <웃음> <웃음> 카푸치네. <카푸스틴> <웃음> <웃음> <아유, 시, 웃음> <웃음> 아 네. 특별한 노래 또 하나 적용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연주 중간에 티타임을 가지게요. 노래가 틀어지면 연주 하시다가도 티타임을 즐기셔요. <웃음> <웃음> <웃음> 만약에 하면은 뭐 경상 같은 거 있나? 이런 거는 그냥 아니고. 아뭐 받기 싫으시면 안 해도 돼. 그래서 아이패드가 필요했는데 사전. 형사 보자. 하나 둘셋 넷. 해볼까? 따. 바꿔서 해볼까? 하... 하... 원래대로 하자. 알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티타임 가지니까 실력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웃음> <미안해>. <웃음> <웃음> <웃음> 그, <좀> 한 잔을. 겠는데 <웃음> 아, <웃음> 아아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웃음> <웃음> 그래. 어, 그렇게 여기서 시작. 팽이처럼. 그럼 몇분 남았어요? 네, 30분 남았어요. <웃음> 악보 못 들고 오네. 미래 보썰 다음 타임때오시네아 가버리시네 정말 좋네요 전부 <웃음> 해볼까? 얼마 만큼 빠르게 까요 저희 몇분 남았는지 이기한 12분 정도 남아. 근데 우리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 에 티타임이 중간에 있을까? 일단은 응. 일단 빨리 빨리 음, 이런 하고 가요. 도전이라고 하고 해야 도전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저희 합격 합격인 네. <웃음> <웃음> 합격이지 합격인 아와 감사합니다 아그고 아까 그 경품 주신다고 하셨는데 음 맞아 네 경품은 오늘 이곡으로 바로 두 분이서 더 막고 <웃음> 오프닝 무대를 해주시면 경품 <웃음> <웃음> <웃음> 아 근데 제, <웃음> 재밌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형 맨날 만나서 연습 해야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좀... 그리고 저희가 그두 어. 분의 이름으로 카푸치노를 부독자 분들께 <웃음> <뭐라고>? <웃음> <웃음> <웃음> 저희, 저희, 저희가 노라고요 아. 저희가 느리죠 근데 두 분의 이름으로 기부 아. <웃음> 어 싫으세요? 아예좀 아, 네. 네. 네. <웃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오시는 분들께 그,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재밌게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 성공의 선생님 100분께 카푸치노를 드리면 아, 네,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연주날이 화이트데이인데 연인끼리 같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방금 전에 듣기로는 커플 할인 위에 솔로 할인 있다고 하니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아니, 그러면 저희, 저희 공연 때 뵙겠습니다.